오늘 밤을 내까지 이을래 yeah. 내밀렸던 일을 날로 미룰래 yeah. 오늘만이야 하루 게를 피울게 yeah. 어두운 거리 조명이 날 위협해 생각해보니 좀 비겁해 왜 h e n I call you I think a bad Turn up it up a n like the never l a n 젊음을 기록해 시간을 잃었네 진짜 <웃음> 같은 삶에서 나와서 춤을 춰보네 그녀들은 나를 비웃었지만 난 그날들을 모두 기억해 i 비 be okay i l be okay 연목일 계 세웠어 yeah 난한수리야해수리야해 I don't wanna 술래잡게 그래서 난 멀리 떨어져서 정신 없이 흔들지 머리는 가동 중지 심각해지면 몸이 힘들지 잠깐 쉬러 가려 옷을 가지려 가려는데 벗어 놓은 거도 쓸 누가 훔쳐간 건지 없어 거기에 오늘밤은 아, yeah. 내까지 아, 이래 애밀려왔던 일을 내로미룰래 yeah. 오늘만이야 하루 게른 피울게 어두운 거리 조명이 날 위협해. 우리 너무 너무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해 우리 너무 위험 위험 우리 너무 위험 위험 해 우리 너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우리 나라서들 재밌게 놀기 Fancy 눈이 마주친 순간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은 지나갔으니 미 기억에는 없지 지금 이 순간은 내 시간이야 시간은 빨라 내시 반이야 첫 차가 떠도 보내지 않아 미안 네 눈빛 채서 다 티나 내가 어디로 튀나 네 열정에 내 눈이 더 빛나 꽉 잡아 꽉 잡아 어디로 튈지 몰라 만약에 놓쳐나 그러면 나도 몰라 꽉 잡아 꽉 잡아 어디로 튈지 몰라 만약에 놓쳐나 어, 그러면 오늘 밤을 내까지 이을래 밀려있던 일을 헬로 미룰래 오늘만이야 하루 게를 피울게 yeah, yeah 어두운 거리 조명이 날 위협해 yeah, yeah 우린 너무너무 위 위험, yeah, 위험 위험 yeah, yeah 위험 위험 잠에서 깨어보니 지하방 구석 안에서 출하는 내가 보여 난 눈을 떴어 난 꿈을 꿨어 uh, 오늘 밤을 내까지 이룰래 에미렸던 일을 낼로 미룰래 오늘만이야 하루 게름 피울게 어두운 거리 조명이 날 위협해 우린 너무너무 위험 위험 위험, 위험, 위험, 위험, 위험, 위험 We y o n g we y o n 해 우리 나무 We y o n g we y o n